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팔과 손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격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간격이 유지되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오늘은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양팔의 움직임이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여서 멀어졌다가 다시 직선으로 들어와서 직, 가까워졌다가 직선으로 나가면서 멀어진다. 몸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팔은 직선으로 움직여야지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간격이 좁아졌다, 멀어졌다 다시 좁아졌다 다시 멀어지는 조금 더 파워를 낼수 있는 간격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렇게 팔이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이 원래의 위치, 원래 골반의 위치, 원래 어깨의 위치, 원래 명치의 위치 이 위치를 잘 지켜주고 있어야지 간격을 쓰는게 그대로 공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공에서 가까워진다거나 이렇게 혹은 공에서 멀어진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라 아무리 우리 팔이 원래 위치에서 간격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라 뜻은 당연히 거리에 손해가 있다는 라 뜻이겠죠 우리가 힘들게 팔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거리를 늘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는데 몸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다운스윙을 할때 최대한 버텨주면서 움직여야 돼요 버텨주면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갈때 우리의 몸이 오른쪽으로 딸려가거나 우리의 몸이 앞쪽으로 끌려가면 안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동작이 바로 뭐냐면 은 제자리 회전이에요. 제자리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 몸을 다 써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셋업을 잡고 백스윙을 갈때 몸의 한쪽 사이드만 이용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은 왼쪽 사이드만 이용했을 때 오른쪽을 붙잡아놓고 왼쪽 사이드만 이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상체가 오른쪽으로 딸려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팔이 간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몸이 가기 때문에 이 간격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간격과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컨택과 파워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자, 반대로 왼쪽 사이드는 묶여 있고 오른쪽 사이드만 이동을 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은 이렇게 역체중 이동을 하게 돼요. 지나치게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져요. 지나치게 벌어지는데 우리의 팔의 길이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뜻은 이건 일정 거리 이상은 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해주면서 양팔을 길게 뻗어낼때랑 이쪽으로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움직였을 때 이렇게 하는 거랑 팔의 위치가 달라요 훨씬 더 짧아지겠죠 그러면 은 간격은 충분하게 만들어지겠지만 애초에 원 자체가 작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파워를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오른쪽으로 딸려가면서 간격 자체가 좁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는 어느 한 곳을 이용해서 어느 하나만 뻗어내면서 간격을 맞추는게 아니라 양팔과 양쪽 어깨 그리고 양쪽 골반이 제자리에서 같이 회전을 해주면서 같이 밀어내줘야지, 이렇게 우리는 원래 위치를 지키면서, 명치가 제자리에서 회전을 할수 있게끔 명치의 위치는 바뀌지 않게, 체중도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딸려간다거나 지나치게 왼쪽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면서 스윙을 할수 있게 그래서 명치와 공과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양팔이 멀어지게, 우리가 좀더 파워를 쉽게 쓸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다운 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백스윙 때 힘들게, 제자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랬으면 다운 스윙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예요?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왼쪽을 묶어놓고 오른쪽만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이 앞으로 튀어, 나가면서 공에 가까워져요 자 반대로 오른쪽을 완전히 묶어놓고 왼쪽만 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공에서 멀어져요 다만 이 느낌이 맞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클럽의 움직임은 몸 앞에서 이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가가기가 쉬워요 힘이 여기 뭉쳐있으면 은 여기서 클럽이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는 공쪽으로 가까이,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쉬운 동작이 나와요 왜냐 힘이 앞에 있으니까 나는 끌려가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나의 힘보다 클럽의 움직임이 가져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버텨주려고 해야 돼요 자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힘이 몸 앞에서 이루어지니까 약간 멀어진다는 라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해주셔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조금 더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힘의 진행은 항상 몸 앞에서 이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공쪽으로 다가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항상 우리는 공에서 멀어지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그게 실제로는 공과의 간격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들어갈 때 공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오른쪽 사이드의 움직임이에요 왼쪽 사이드의 움직임은 공에 가까워지는 움직임이고 오른쪽 사이드의 움직임은 뒤로 빠지는 공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백스윙을 갈 때는 공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오른쪽 사이드가 움직여 줘야 돼요. 물론 왼쪽 사이드도 같이 움직여 줘야 겠죠. 자 그럼 다운스윙 때는 오른쪽 사이드의 움직임은 공에 가까워지는 움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움직임은 왼쪽 사이드의 움직임이에요. 백스윙 때는 오른쪽 위주의 양쪽 회전, 다운스윙 때는 왼쪽 위주의 양쪽 회전을 이루어 주어야지 몸 앞에서 지나다니는 힘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돼요. 백스윙 때 왼쪽 사이드, 다운스윙 때 오른쪽 사이드를 쓰게 되면은 가까워지고 가까워져요. 그러면은 우리의 손은 아무리 일직선으로 지나가더라도 우리 몸이 가까워지니까 임팩트 포지션이 공의 정확히 스위스팟 부분에서 센크 쪽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미스샷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클럽이 여기서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나갈 때 우리의 몸이 멈춰 있다라면은. 클럽은 과도한 인아웃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일자로 움직이고 싶어도 나의 몸이 굳어있으면 클럽은 과도한 인아웃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인사이드에서 출발을 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게 먼저 움직이면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갔다 갔다 아웃 스윙이 시작되는 건데 일단 시작은 공보다 뒤예요. 그럼 우리는 인사이드 아웃 스윙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때 우리의 몸이 클럽이 지나간과 함께 옆으로 돌아가주면 은 좀더 완만한 원을 그리면서 조금 더 직선에 가까운 이런 인투인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지. 몸이 굳어 있다라면 이런 움직임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몸이 멈춰 있다라면 클럽은 지나친 인사이드 아웃을 만들어내면서 생크성 임팩트를 많이 만들겠죠. 마찬가지로 토, 공이 클럽의 토우에 닿는 분들은 몸의 회전이 지나치게 빠르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정확한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에 가까이 가지도 공에 멀어지지도 않아야 되지만 힘의 진행은 몸의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에 가까이 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움직임은 양팔이 최대한 몸에 가까이 붙으면서 이렇게 지나가 주려고 할때 공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해야지 우리는 원래 위치를 지켜요. 이렇게 공에서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는 원래 위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을 치실 때 공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공에서 조금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간격을, 공간을 제대로 쓸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컨택으로 조금 더먼 거리를 조금 더 똑바로 보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알아본 팔의 간격 사용을 좀더 도와줄 수 있는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본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